좀 벌렸는데 땅이랑도 꽉좀아쫄리쫄 안녕하십니까 서벽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슈트 입고 나왔네요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출근하러 가는 건데 출근은 슈트 입고 할수 있는 회사 어디서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입고 나온 이유는 레인도인스트랍터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실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 쉬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교육 끝나고 나면 빡세게 돕니다 그것이 레인도 주변의 직장생활 <웃음> 그래서 에이 슈 입고 나왔어요 교육장 슈트는 소개하니까 자, 그럼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즐겁게 시작해봅시다 알이팅화 아니, 모르시죠? Searching for greatness i n a s e a o f the dying of shameless I see o u the aimless,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'ma wake up with the mindset that one day I'm gonna make it And I don't think I'll be fine if I don't break my limitations Don't try to stop me, I exist to remain -no your story I'll make a decision if I want some peace or if I want the glory. I don't want a life that is complacent or r u s t i n g y l o r y I just want a life that is worth every day and glory. 잠깐만, 진짜 좀 깨달아볼게요. 네, 네. 이게 멍하게 있다가 다시 한번 타면 처음에는 몸일으키기는 되게 힘든데 타서 한 네다섯 바퀴 돌면 갑자기 깨달음이 좋아. 간단히 아스팔트랑 되게 잘 어울려요. 낭만 년도에. 네. 날씨도 선선라니누거는 <웃음> 30만원 내고 이동하는 맞아요. 맞아요. 인원도 3명이야. 원래는 취소대를 낭비인데. 네. 1인당 60만원, 70만원 내면 네 나는 아, 직원 복지입니다. 이게 레인저 직원 복지다. <웃음> 가장 큰 문제가 속도가 올라가서 두려움 때문에 움찔움찔하는 거죠. 석 전날 너무 좋다 어, 달 보면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연구하고 나의 레이스를 복귀하고 완전 낭만적이다 오늘 목표가 있어 앉아버지 못할게 아직 안 끝났어요? 하하하하 섣부른 입방정 아닐까? 어? 반대해지지 말라고요 뭐든 왜이 반대해지지 말라고요 모르겠는데 반대해지지 마 저번에 어. 스텝 똥 쌓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어. 그냥. 잡 빠질 때까지 해야 아, 오늘 좀한거 같다 살짝 이런 데 빠지면 괜찮았는데 그때 얼굴 못나어요아 <웃음> <웃음> 좋다 이거 한 5년 10년 좀 뒤에 되면 추억 될것 같아 <웃음> 그때 그때 야 너네는 모르지 그때 거기 파주고 <웃음> 어? 우리 교육장에서 추석 전날 밤에 <웃음> 앉아가지고 <웃음> 우리 그랬는데 그렇게 큰 회사야, 이 회사가. 어, 그 그렇죠. 그게 목표예나 지금. 어.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안... 너네 거기 화장실 청소 안 해봤지? <웃음> 우리는 거기서 그거 다 했다, 막 이러고. 요즘은 아줌마 써서 하잖아. 우리, 우리는 맞아. 우리가 했다, 막 이러고. 에서 하시는 거 보는데 너무 부러워. 살짝만 벌렸는데 빵이랑 크니까, 지금 엉덩이가 안 빠져 칼집이안 들어가 고그 엉덩이도 안빠지 여기서 들어갈 때부터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아예 그냥 확대 문양이 돼